아빠, 왜 나가서 못 놀아요? 비가 오잖아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잖아 왜? 저기 구름이 있잖아 왜? 어, 그게 말이야 어, 수증기가 있으면 생기니까 왜? 어,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아는 한계야. 왜? 왜냐면, 왜냐면 내가 바보니까 나는 바보라고! 왜? 학교에 갔지만 수업을 안 들었어. 왜? 수업 시간에 잠만 잤어. 왜? 밤새도록 게임만 했으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신경 떼일 안 섰더라고. 왜? 부모님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빴으니까. 왜? 부모님은 매우 가난했어. 왜?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는데 사업이 망했지. 왜? 망할 놈의 것. 하느님이 돌아가셔서 그래 아우. 알았어, 아빠. 귀엽네 <웃음>